살롬살롱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김평원 회를 담임하고 있는 거브스 목사 박영민입니다 국가기도원본부 제500차 감사의 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각진 박사님께서 국가기도원본부를 통해서 영적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데 저 또한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와 감격을 함께 나누고 싶고 그리고 좋으시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커플소의 영성으로 계속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국가기도본부에 함께하는 모든 도육자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